시역은 또 아래로 아무것도 안내려으니까0 이상 양의 실수일 거고, 양의 실수 전체일 거고, 네.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이렇게, 이렇게 쭉쭉 증가하니까, 네. 정의역은요? 실수 전체가 되겠네. 아, 그러면 이,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정의역도 똑같네요, 계속? 정의역은 계속 실수 전체냐, 이그래프는 네, 정의역은 항상 실수 전체고, 치역만 y축으로 네. 이동했을 때 바뀌어요? 아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Y를, y축으로 를 y 플러스 4만큼 이동했을 때는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면 4이상4 이상인 양의 실수 양의 실수 전체가 되겠죠? 어, 4 이상인 양의 4이상양이상 네, 실수 체4이상 양의 실수 전체가 요네4 아, 이상인 의 실수 전체가 그러면 4이상되4도인되는죠우죠 네.